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트남 여자에 대한 제 주변인들의 이야기와 베트남 현지 자료를 토대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때문에 이 영상이 모든 베트남 여자가 다 이렇다는 이야기가 될 수는 없지만 베트남 여자를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께 이야기나마 참고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남자들이 1순위로 보는 외모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외모가 1순위가 아니라 마음이 1순위인데? 라고 따지실 분들 그냥 뒤로 가기 누르세요. 제 개인적인 순위가 아니라 포탈에서 남자가 여자를 볼때 라고 검색시 1위에 뜨는 것을 말한 거니까요. 외모 부분에서 얼굴 부분은 개인적인 취향이라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는 고양이 상이 좋다고 하고 누구는 강아지 상이 좋다고 하고 저마다의 취향이 있으니 말이죠. 얼굴은 패스하고 키로 넘어가서 이야기해드리면 베트남 여자의 평균 키는 153.3cm입니다. 물론 자료가 10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10년 전보다 약간 더 올랐다고 가정을 해도 155cm 정도라 한국 여자들의 평균 키인 1 6 1 보다 조금 혹은 많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나는 베트남 여자는 키 큰데 라고 태클 거실 분들도 계시겠죠. 네그 여자가 큰게 아니라 이미 작은 거예요. 동남아나 베트남 여자들이 피부색이 검은 편일 것 같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보는 미의 기준은 키가 크고 피부가 밝아야 된다는 그들만의 기준이 있어서 낮에 거리를 다니거나 오토바이를 탈때 전신을 자외선으로부터 차단시키고 다닙니다. 그래서인지 피부색은 한국인들과 비슷하죠. 비만도의 경우 전세계 최하위에 꼽힐 정도로 비만율이 낮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다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죠. 때문에 많은 여자가 이상형인 분들은 베트남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다음은 대학 진학률입니다. 한국의 최근 10년간 대학 진학률은 전문대 포함 74%로 10명 중 7명 이상이 대학에 진학을 하는 반면 베트남의 최근 10년간 대학 진학률은 전문대학 기술대학 포함 28.3%로 10명 중 3명 정도가 대학을 받는 추세입니다. 혹시 본인의 이상형이 지적인 여성이라면 출신 대학을 물어보고 그 대학의 학부 과정을 받는 중인지 아니면 그 대학에서 학생이 아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타 교육과정인지 물어보고 만나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평균 결혼 연령입니다. 베트남도 최근 들어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만 19세에서 22세까지가 결혼 정령기이고 만 25세가 넘어가면 노처녀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식으로 이혼 재판을 받고 이혼을 하는 사람보다 남편 혹은 아내가 도망을 가버리는 경우가 더 많죠. 남자 쪽에서 도망을 가는 이유는 바람이 나서가 대부분이고 여자 쪽에서 도망을 가는 경우는 가정폭력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진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학습 진도가 아니라 남녀의 진행 속도에 관해 말씀드리면 한국보다 베트남이 조금 느리게 흘러갑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한국보다 더 선비적 기질이 있는지 남녀 음향 합일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더 보수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혼전동거에 대해 한국보다 더 부정적이고 그러다 보니 결혼을 빨리 해서 이혼도 빨리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 이혼한 한 베트남 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19살에 결혼하여 딸을 낳고 21살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의 나이는 23살이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연애 기간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 결혼을 한 케이스였는데 제가 결혼을 너무 서둘러서 하니까 이혼도 빨리 하는 거다. 한국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천천히 하면서 이혼도 천천히 뭐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 전 동거에 대해 베트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한다는 말이 혼전동거를 했다가 헤어지면 여자가 너무 손해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혼전동거 없이 빨리 결혼해서 여자인 너가 득좀 봤냐 라고 했더니 할 말이 없는지 그냥 웃더라고요 아무튼 혼전동거라든지 클럽에서 원나잇 등을 보면 직업료를 제외하고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진행속도가 느립니다 아 물론 창문 여자에게 현지를 해서 만난지 5분만에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베트남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마찬가지이니 제의시키겠습니다 다음 편은 제가 만났던 베트남 여자에 관한 주관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